상담료를 내고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내가 공부하니까 보이는 거예요. 어, 비견이 강하다. 비견이 강하면 어떤 거지? 아까 말씀드렸죠. 비식제, 비견겁제, 또는 재성, 또는 식상 이런 것들이 투출이 돼 있으면 감정기복이 좀 심해요. 그래서 직장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. 거기다가 또 플러스해가지고 화수오행이 서로 대립을 한다거나 어, 목금이 이렇게 대립을 한다거나 그러면 울, 울었다가 웃었다가 할 수도 있어요